지금부터는 천부경 천부경 사생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천부경 사생도는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 천부경의 책자는 우리 선생님도 못 봐, 아무도 못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고 우리 작년에 새벽산에서 우리 행사할 때 임시로 배포 된 겁니다. 등지 출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예, 그동안에 집대, 집대성된 이 천부경 1만년의 비문, 이, 이 천부경이 완전히 해독이 되면서 여기에 무엇이 풀리느냐 하면 이천부경에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 우리 한글이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공대 출신입니까? 자, 한글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세종대왕? 그주변가이생 그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너무나 바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계속 써왔던 것이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갖고 한국이신동대어 할아버지가 만들었대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할아버지 유산을 스스로 내팽기치는 이대 변망대한 이런 나라니까 맨날 그동안에 외생에 시달리갖고 지금은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거 포함된다고 해서 치만은 내년 당장 되면 당장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있는 사람이야. 그런 문제 있겠습니까? 많은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갖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지포가 올라간다, 뭐가 어떻다. 내년에 한번 가봐. 어떤 상황이 어지진지 우리가 왜 천절을 하게.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 나중에 울고 불고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절을 하는 겁니다. 내근육 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어떤 말을 고막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거기에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많죠. 반쯤 미친 사람들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을 이책 속에 보게 되면, 이 초성이 되면 모든 것이 풀렸어요. 지금 오갖고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다. 일본이 민망한다. 어깨서 예측이 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갖고 일본은 자동적으로 저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도 저 풍신박상 되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냐는 거다. 그 때도 여기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보 같은 우리 후손들이 이 할아버지 그 유산을 <웃음> 내팽기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행 것이,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은 알겠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찬송가지, 그제? 위대한 어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찬송가라고? 아니 미친. 미친다 하면 곤란하지? 이 찬송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수천 년 전부터 불러왔던 겁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스는이전송가가 아니라 지금도 미국에, 미국의 인디언들이 인디언들이 부르면 원곡을 부르면 똑같이 여기에 한글이라고 저기는 한글 다 풀어놨어요. 어메이징 그레스는 여기, 여기 보면 되면 외진 그레이스가 전부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면 이것은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역사는 아직까지 내가 오늘 설명을 다 못하지만 자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가 무슨 노래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노래 아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리랑인 줄 알죠? 아리랑 이런 줄 알죠? 이 바보들이 불러으 이것이 아리랑입니다. 글자 적은 게 자, 이것이 정식적으로 한글로 부르게 되면 아리랑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리랑 원곡을 한글 그대로 다 풀어놨습니다. 이아지랑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우리나라가 생기기 대한민국 참 웃기는 소리죠. 중국 웃기는 소리지이 수천 년부터 우리 민족의 그어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글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단지 발음이 한글로 되어있는데 이 발음을 쓰는 방법을 세종대왕이 정리를 한것 뿐입니다. 한자? 저거 처음부터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 우리 후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추장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요만큼밖에 없다. 자 우리가 소련하고 뭐 이래가지고 중국, 네. 뭐 인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여기 요만큼 뺏겹시다. 그런데 모든 주장을 우리가 막 한국이래야 잡고 이렇게 뜯어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우스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중국에 수민의 한족들이 있어요. 북한도 있고 여기 중국 내부도 있고 여기 몽골 민족도 있고 여기 에만수메르 민족도 있고 스베르 아, 민족, 뭐그 사스? 사스? 그사람뭐그 사람들이 한 소리고 자,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올라가게 되게 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민족들이 있어요. 저우즈베키스탄뭐카지스탄 어,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다 같은 민족이에요 특히 일부분하고 그러면 이 거대한 소위 말하는 우랄 알타이 어족 계통에는 전부적인 가토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한국이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 한국 우리 할아버지들이 남겨준 세계의 보물이 있어요. 이세계의 보물. 이것을 글로 증명으로 이 글자를 도장을 찍어준 민족이 가져왔던 것이 뭘까요? 글로, 옛날에는 글이 그렇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표현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딱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천부형, 80환자예요, 80환자. 그런데이 천부경 80은 천부경이라고 내려온 거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천부경 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 와갖고 천부경, 하도 이 글자가 신보니까 이것이 천부경이라고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 글자 80한 대만 내려왔고, 두 번째 넘겨온 거는 뭘까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노래만 전해드려놓니다 이 내용을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여기 종교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찬송가로 이어져 간 거예요. 이 종교적인 것은 이 노래수록에 풀게 되게 되면, 꼭 그대로, 지금 뭐 기독교 해라는 그대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부터, 불교가, 그 스패머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부터 제가 이것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설명하는지 자, 세 번째 노래는 무슨 불교에서, 우리 스님 안 지켰다. 불교에서 내려지게뭘까요 이것이 바로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것이 딱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법이 나중에 이어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두예요. 이것이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경전으로 등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죽은 어떤 세계 뭐 종을 죽음 이렇게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세계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어떻게 기독교가 가져간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자 이거는 어떻게요? 해 불교가 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천부경 8 1자는 유일하게 대한문계가 왔다는 거예요. 정표로, 글자로 내려와 있는 거. 이 정표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몇천 년 했었지만은 이것이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일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종교들은 우승구예요우승구 거. 이 장난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에요. 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의 이 한족 할아버지들이 한족 할아버지들은 이 종교심이 어디서 불어났을까요? 우리가 고구려 시대, 고조선 시대 보게 되기 때문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신녀예요. 신녀. 그렇지? 신녀.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남자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물이좀 갈고 닦아 봐야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녀의 최초의 신녀가 누구냐 하면요. 이 우리는 지금 마보 할머니것 같아요. 마귀 맞자래요. 이것이 시, 진짜 신비의 맞자니요 그래서 세상의 최초의 종교는 마고예, 요 마고, 마법. 마고 한매예, 요 한매. 할매. 마고를 우리는 한매라고 그러죠 첫째. 응?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산신 한약하는 그게 아니, 산신 한매하고 달라요. 응? 자, 신어는두 번째. 우리는 불교에서는 누가요, 누구예요? 석가모니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야 부인이잖아, 마야 부인, 그렇지? 마야 부인 맞지? 그러면 어떻게 마고의 종교적인 개념에서 마고는 할머니 대장이고 그 밑에 우리가 부대장이 누구냐면 마그 마야 부인이에요. 그 밑에 손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것이 마리아예요. 마리가 누구냐? 예수 엄마잖아. 석가모리 엄마는 누구야? 마야부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매는 어떻게 아주 어렵지 이렇게 당군의 할매는 당군은 결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지 신이 아니라는 거다. 당군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 마고 할매예요. 마고 할매. 마고 할매부터 그 뒤에 마야 부인인데, 그러니까 마야 부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자가 빠지잖아 손자가 빨, 너무 빨리 태어났어요. 그니까 예수,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는 한 5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눠지다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이추춤도맞췄잖아 그죠? 마고 할매, 마야 부인, 마리아 이게. 이것이 말하면 소년들 그제? 이것이 종교의 탄생이에요. 그 종교의 탄생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떻게 한국에서 가져있는 이 천북의 8 0한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위치를다 껴치는 최고의 국부예요. 다른 게 뭐는 다른 건는 중간에 갖다리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는 막 그냥 그거 잖아이러인강문이고자 응?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위대해 질수 있는 힘은 이천부경이에요자 그러면 이 천부경이 과연 경전이냐 절대 경전이 아니다는거예요천부경 우리는 지금부터 천부경 갖고 왈괄왈괄하고 이랬었는데 천부경 자체는 경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 무협지. 중국 무협지에서 최종 승리자는 무엇을 쟁취할까요? 우리, 우리 선생님은 공개 출시라고 무협지 잘안 맞나? 어, 무협지지 보게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목표는, 최종적으로 목표는 보금과 비책 두 중에 한 개는 모두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보금은 복음을 인수하는 사람 복음을 잡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되고 이비책을 찾는 사람은 가지는 자는 세상을 평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과 비책은그책 속에 끝까지 가도 안 나타납니다 무엇이 낙상할까요? 이것이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지도 한 장이야, 지도 한 장. 어디에 숨을 않는데 어디에 있는데 그게 위치도 없고 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체치 모든 이 지도를 쟁취하는 자가 무림을 제패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은 어떻게 이 천부경은, 비밀을, 이 비밀을, 비밀을 풀기 위한 지들 뿐이다. 천부경 80만 자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한, 응? 그거요 응?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풀어 가는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거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이 비밀을 풀 때는 우리는 이 세,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게뭐 순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자이 비밀은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는 우주의 질리도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이 모두 다 여기 포함어 있는 자연의 이치가 포함어 있는. 자그 다음에 이 비밀을 품게 되면 모두가 숫자의 법칙이 이안에 지금 옛날에는 말이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풀라 하더라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죠? 우리가 쓰는 1, 2, 3, 5, 6, 7, 8, 9 이것을 누가 만들던 아라비아 숫자 그거는 한국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 한국 국민들이 잘못해서 아래비아 숫자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는 거라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인간이 도리를 풀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자, 자연의 자 위치를 풀었으니까 우주가 어떻게 돼 있고 지구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일본이 멸망할 것이고 일본이 물에 깔아앉을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 폭발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잖아. 좀 있다가 어떻게 백두산도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백... 후지산이 폭발하고 백두산이 폭발하는 그 시점이 세계가 새롭게 접게다는말이 책에 딱 적어놨어, 이거. 점치, 아, 정치는게 아니고. 자, 숫자의 비밀은 모든 과학과 학문들, 컴퓨터, 컴퓨터도 숫자로 돼. 1, 2, 집 1, 2로 만들어진 숫자, 거, 0, 1, 그지? 숫자를 갖고 모든 과학과 이론들이 이거 갖고 다 풀린 거요세 번째 비밀은 인간의 도리를.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것이요? 어떻게 잘살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모든 것이 이 인간의 도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 뜻을 알아야 되는 이 멍청이 손자들을 멍청이 손자, 소녀들을 잘가르리라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만드는 게 뭘까요? 경쟁이에요, 경쟁. 이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 살인은 어떻게, 무한정 복잡한 거야. 무한정 복잡했어.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부터 천부경에서또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천부경 6월 비일이이 경쟁까지 온 겁니다. 이 경쟁까지 오면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가르친 게 보적 수리 사주가 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전 속에, 이 천부경, 천부경으로 풀면 제일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 이 천부육경입니다. 첫 번째로 풀리는 경전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부분을 어떻게? 일부분을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 보증수리사진자 두번째는 천부경 타로카드 색채카드 이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 잘하고 있어 인간이 어떻게 돌아서면 거짓말하니까 요 거짓말하는 심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타로카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세번째 우리가 푸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려움이 많다는 거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보셨겠지? 텔레비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살아나는 것을 생노병사라 했다.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노병사는 어떻게 해? 아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는 한 세대다. 그지?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고 이 죽는 것밖에는 안 가르친 거요 그, 그것밖에 알 수가 없었겠지, 누가?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가정은 기나, 긴? 우리가 60년, 지금은 80년, 좀 있으면 90년, 좀 있으면 100년 될까, 아닙니까? 그지? 저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어려움을 걷고 가는 것에 체서는 입방구도 안 한다. 왜? 이 말하는 순간에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그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안다면, 상담하는 자, 누구말든 사주벽우고 점치고, 뭐 종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거짓말 안 하고 참뜻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따라올 거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종교고 뭐고 전부 다거짓말만한 거야. 뭐 때문에? 지금도 나라에서 맨날 해 돼. 돈 때문에 그지? 서로 서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것을 풀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털통 나거든. 그렇죠? 누구 뭐 때는 생계해. 사적하게 되면 너는 언제부터 잘 된다? 그걸 알면 진나 잘하지. 그죠? 자, 누구 뭐잖아. 구닥이 되면 나그말 제차 보면 땀 흘려 무단대로 그말 제발 하지 말아. 복 주고 운주가 하나든지 없고 복 주고 운주가 큰강 주고 다 주는 그순 거짓말 이 하지 말아 말이야. 그것도 순 거짓말이야. 점심도 마지막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힘드니, 우리는 함께 고민하는 거야.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함께 아파주고, 자기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못 하면 옆에 좀도아주는 거. 우리는. 자, 요새, 요새 와갖고, 이 도인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목수로뭐 하고 있는 그것도 있지. 이 도인이 도인이 없다는 것도 도인을 갖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 지가 도인이 안 되는 거에요 자, 우리가 선생님 잘 이거 좀 어떻게? 첫 번째 뜨는 우리는 갈 길이다, 그지? 두 번째 뜨는 우리는 깨달을 도자다, 그지? 깨달음과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도인이지 지가 앉아갖고 점치고 흔히 어쨌든 귀신 다쪽깎은다 귀신 미친다. 귀신 들면 귀신 들면 하나도 없게. 그렇지?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는 자 귀신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함께 고민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뗄수 있는 방법이 어떻고 이것이제가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고 이것을 함께 고민해 주는. 먼저 간 사람이니까 내가 귀신에 시달려 봤으니 내 경험을 좀 말해갖고 니도 좀덜 시달려라, 그죠? 이것이 도인이지, 앉아갖고 뭐꽁기머리 했다갖고 그것이 도인이고 산속에 이거 했다갖고 도인이고 이런 말 도인, 도, 자, 말 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가도 비상도? 응 <웃음> 네. 지금도 그손바닥에 왕짝 그리나 놓고 왕짝 그리나 놓고 지가 대통령이라 하셨고 헛소리 내셨고 부적석하고 부적석이가잘될것 같으면 지 혼자 잘 쓰면 미치기는 다 이런 말 했으면 안 되겠지만. 자, 우리는 절대 도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자, 이 천부경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해왔기 때문에. 천부경에서는 이 지도를 풀고 이 비밀을 푸는데, 우리는 먼저 앞서가서 이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다. 그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비았으면, 올바른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그치?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도인이다. 도태하갖고 도인인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비밀을 우리나라에만 줬다이 말입니다. 그죠? 요지 한국, 코리아,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 응? 여기에 줬는데 인구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 중국 한족이 엄청나게 많고, 몽골 민족이 저 중앙 아프리카지 엄청나게 많고, 중국 대륙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여기 5천만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 한개됩니 이거 한 개.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우리가 5천 명의, 5천만 명의 인구에 이제 땅도 요만하고 인구인데도 불구하지만 은 우리가 큰소리 치고 한글이 세계로 보급되는 이유가 이,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는 미래의 최고의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